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제가 블로그도 하고 일상글을 좀 자주 올리는 편인데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글로도 어 미국에 어떻게 인터넷 가게 됐냐 그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나마 제가 아는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첫 번째로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가 어 혼자서 좀 아등바등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좀 가족들 친구들 곁을 좀 떠나가지고 좀 스스로랑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좀 뭔가를 열심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의 문화가 있는 어, 나라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었던 게 저의 마음이었고 어차피 한국에서도 인턴 생활이랑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기왕 쌀 커리어를 인턴 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여행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미국 인턴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에이전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에이전시에서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요. 이력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이제 에이전시에서 회사랑 매칭을 시켜줘요. 해준다. 그러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확정되면 스폰서를 연결해줘요. 그래서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에 왔을 때저희 신변과 건강보험 같은 것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스폰서에서도 인터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래서 인터뷰를 끝나면 비자 인터뷰. 마지막으로 미국 나라에 한국이 서울에 있죠. 광화문 대상 안에 가서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출국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해외 인재 교육 프로그램 k m o v e 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학교를 통해서 보통 진행되고 한국사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국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일정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랑 연계가 많이 되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학교가 K-MOVE라는 해외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학교인지를 잘 확인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학생이시면 본인 학교에서 한번 홈페이지 이런 걸잘 뒤져보세요. 보통은 4학년이나 졸업생, 어 1년이 지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졸업한 졸업생 이렇게 미국 인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어, 장점으로는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는 2018년 기준으로 지원금이 올라서 1년에 400만원 지원해주고 어, 학교에 따라서 또 지원금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는 어, 항공비에 현지정착금으로 한 200만원 정도 그래서 연수비용도 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학점을 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상학년이학기를 어, 학점을 받고 연수를 받은 다음에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제 경우였고요 어,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년 2학기를 세입해서 갈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으로는요 에이전시를 중간에 끼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되게 한정적이고 이력서를 제출하면 에이전시가 대신 제출해 주는데 제 어떤 회사에 제, 제출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야 회사의 정보를 알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연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반년 짧게는 3개월 그리 반년까지도 연수 기간이 있어서 힘드실 수 있는 그리고 에이전시 비용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에이전시를 중간에 껴야 조금은 수월한 그런 진행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개인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에이전시를 이용하기 싫다 이러면은 이제 보통 개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절차가 좀 까다롭고 어, 영어로 진행되는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어, 영어에 능통하면 유리하지만 좀 아니면 힘들 수 있는 회사와좀 직접 컨택해서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요 일단 에이전시 비용이 안 들어요. 에이전시 비용이 안 들고 따로 연수가 크게 필요 없이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내돈 들여서 생돈으로 초기 자금부터 해서 1년동안 자기 돈으로만 생활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네. 인턴 자격으로 미국에 올수 있는게 J1 비자라는 이름인데요 인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주 듣게 될거예요 그래서 어, 다른 이름으로는 문화교류 비자라고 하고 그 이후에 뭐 미국에 머무르고 싶거나 취업하고 싶으시면 그 이후에 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뭐 영주권을 받던지 아니면 학생비자로 전환을 하든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J1비자는 시티은행에서만 발급 가능하고요 어, 신청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음.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대상 안에서 비자 인터뷰를 거쳐야 J1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절차가 좀 까다로운 것 같긴 해요 어, 근데 천천히 좀 정보를 습득해서 저도 막 블로그나 인터넷에서 장점 단점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정보를 습득해서 차례대로 진행되면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인턴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디테일하게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리거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